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대 저작권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나요? 그럴 땐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저작권 조정제도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로서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조정은 청구 취지에 따라 만원에서 십만원 사이의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조정 절차는 비밀이 보장됩니다. 조정 절차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 즉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.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감정팀의 조정조사관을 통해 형식심사와 서류 보완 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 수수료를 납부하면 조정신청이 접수됩니다. 기일에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종결 혹은 조정결과 통보로 조정이 마무리됩니다.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이슈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세요.